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PPT 시리즈는요 바로 Why Not PPT 파워포인트로 만들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시리즈인데요 이번에 같이 만들어 볼 것은 이 사진은요 제가 어떤 화장품 매장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디자인도 정말 깔끔하게 나와있는 이 광고지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뭐 글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아 파워포인트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무편집으로 쭉 가볼 건데요. 여러분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가져갈 만한 팁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지금 보니까 어, 상하로 굉장히 좀 길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사이즈를 상하로 만들어 줘야 할것 같은데 일단 파일 새로 만들기를 해서 아무것도 없는 슬라이드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미지, 그러니까 슬라이드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인쇄하기 좋은 용도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비포용지 정도 생각해 볼게요. 자, 상단에 디자인을 가시면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라고 있습니다. 어, 이건 2013버전 이상에만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2010버전엔 왼쪽에 있는 페이지 설정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돼요. 자,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슬라이드 크기가 와이드 스크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게 와이드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누르시고 여기에 있는 비포 용지를 선택해 볼게요 자 비포 용지를 선택했고 그리고 슬라이드 방향을 세로로 눌러주시면 최대와 맞춤 확인 중에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파워포인트를 세로 형태로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이즈라는 걸꼭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다가 제가 이미지 가지고 와 볼게요 옆에다가 놓고서 저도 보면서 해야 돼서 자 이렇게 놓, 놓아봤고요 이제 보니까 왼쪽 상단에 파란색으로 모양이 만들어져 있네요 그래서 그걸 한번 따라 만들어 볼게요 삽입 도형에 들어가셔서 일단 직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직사각형만 그리나요? 라고 한다면 저는 전편집이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할 거예요 전편집 기능은 도형의 모양을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인데 마우스 오른쪽 전편집이라고 누르면 이렇게 양 끝이 검정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눌러주시면 도형의 모양을 살짝 바꿔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가요? 훨씬 쉽죠?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없음 채우기 완전한 파란색으로 좀더 짙은 파란색인 것 같아요 다른 색으로 해서 이렇게 더 짙게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왼쪽 상단에 이제 슈퍼 루키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찔러서 슈퍼 글꼴 키워주고요 슈퍼 자 복사를 할 건데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채 아래쪽으로 수직 수평 복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동시키고 루키 느낌표까지 자 글꼴 크기 키워주시고 자일단 여기에 대략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보니까 음, 살짝 기울어져 있고 자 기울임꼴은 이렇게 기울임꼴 눌러주시고요 이것도 기울임꼴 그리고 글꼴 같은 경우에는 음, 그냥 한글 글꼴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글꼴 중에 하나 나눔 스퀘어 엑스트라 볼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줬고 글꼴을좀더 작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어 여기 자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글꼴 간격이 좀 넓은 것 같아요. 조금만 좁혀줄게요. 여기 보시면 좁게 매우 좁게 해도 되겠는데요? 자, 이것도 조금만 좁게 매우 좁게 됐어요. 자 이렇게 꺾어주시고 루키 그리고 글꼴 색은 살짝 노란색 엄청 노란색이 아니고 주황색으로 해볼게요. 이거는 흰색 자 이렇게만 보면 살짝 좀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살짝 이게 이렇게 그림자 효과가 있어요 이 그림자 효과도 같이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림자 효과는 지금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텍스트 옵션 들어가시면 여기 오른쪽에 텍스트 효과라고 있어요 여기 가시면 그림자 있죠? 그림자 효과를 아무거나 일단 줘볼게요 줬는데 지금 보면은 살짝 흐리게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투명도가 60%라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 투명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0%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흐리게라고 되어 있는 게 4pt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0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아주 깔끔한 형태가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간격을 조금만 더 넓혀줄게요. 그러면 간격에 맞춰서 이렇게 보이시죠? 그림자 효과가 만들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크기도 조금만 더 키워줄게요 자 각도를 조금만 더 어떻게 바꿔줄까요?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루키 어때요? 괜찮죠? 자 이렇게 만들어줬고 슈퍼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효과서식 그림자 효과 살짝 주고요 투명도 없이 크리게 없이 간격도 좀더 넓게 자 됐습니다 오 슈퍼루키 잘 됐죠. 자이젠 오른쪽에 있는 이달의 신상품 도형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설명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에 있는 말풍선 타원형 이라고 하는 것을 써볼게요. 자 이걸 선택하시고 그냥 쉬프트키 누른 채 그려주시기만 하면 끝인데 이게 지금 정원 같은 느낌이 아니잖아요. 쉬프트키 누르면 원래 모양이 이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쉬프트키를 떼시고 좀 정원 같은 느낌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크기 좀더 작게 하고 자, 화살표도 살짝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흰색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없음 색상 흰색 그림자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자를 살짝만 그리기도 없이 좀간격만좀금더 넓게 좋아요. 얼추 비슷하죠. 그죠? 살짝만 좀 작아야 되겠네. 115가 아니라 한105 정도 이렇게 자 요정도 좋아요 여기 안에 이달의 신상품이라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찔러서 이달의 신상품 느낌표 좋아요 그리고 색상을 파란색으로 글꼴은 나노스케어체 말고요 저는 나노스케어 라운드체를 한번 여기서 써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좋아요 글꼴 크기 조금만 더 크게 오 위쪽은 그나마 좀 비슷해진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이제 아래쪽에 또 텍스트 상자를 입력해야 되겠네요 삽입 텍스트 상자 콕08010829 크기 키워주고요. 글꼴은 나눔스퀘어 라운드체보다는 좀더 얇은 글꼴 나눔스퀘어 그냥 체 써봤고요. 글꼴 크기 좁게 크기가 아니죠? 간격이죠? 간격 그리고 색상도 파란색 좋습니다. 이렇게 해줬어요. 자 이렇게 만들면 이제 거의 다 끝이 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는 그냥 똑같이 따라 만들기만 하면 되거든요. 특히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틀만 만들어주시면 이 나머지 아래쪽에 있는 건 그냥 복사만 하면 돼요. 같이 해볼게요. 다시 한번 삽입 텍스 상자 콕 찔러서 W 됐죠. 그리고 나스케어제 좋아요. 글꼴 그게 좀 좁아주고요. 아래쪽으로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쉬프트키 누른채 아래쪽으로 복사를 해서 글꼴은 살짝 얇은 글꼴 글꼴 크기 좀더 작게 해주시고요. 아래쪽에 다시 한번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여기 안쪽에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잖아요. 이것도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시면 이 텍스트 상자 안에 색상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색 채우기 색상을 주황색 같은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 정상가 8,900원까지도 이런 것도 해볼게요. 정상가 좀더 작게, 그리고 각 8,900, 각은 좀 작네요. 8,900 원, 원도 작아요. 아, 이렇게. 숫자가 잘 보이게끔 하는 게 이게 광고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올리고 좋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도형, 선도형 중에서도 여기에 자유형 도형이라고 있어요. 자유형 도형을 선택하셔서 클릭, 쉬프트키 누른 채 이동시켜서 수직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쉬프트키를 안 누르시면 이렇게 일직선을 그릴 수가 없어요 쉬프트키 누른 채 올려서 클릭 이번엔 쉬프트키 안 눌렀어요 그래서 클릭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죠 었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빨간색 오! 됐죠 그리고 각 7,100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자, 이거는 그대로 복사해서 이번에는 좀더 굵은 글꼴로 되어 있어요 굵게 하고 여기는 얇게 자각 7100원 이라고 표시를 해뒀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색상을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다시 한번 단색 채우기 파란색으로 채워줬고 흰색으로 바꿔주면 끝납니다 그런데 또 자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문자 간격을 좀더 매우 좁게 이번엔 바꿔줬습니다 됐죠 근데 보면 여기 양 끝에 살짝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죠 여기는 이 모양도 바꿔줄 수 있어요 자 텍스트 상자 선택하시고 상단에 있는 도형 서식을 눌러주시면 왼쪽에 도형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형 모양 변경 여기 보시면 사각형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눌러주면 둥근 모서리가 되는 거죠 그쵸 딱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미지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미지는 제가 지금 뭘 집어넣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음 여기 있는 거 그냥 잘라 넣을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선만 또 그어주면 끝입니다. 선 도형 쭉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은 살짝 회색으로 해줘야 돼요. 이럴 때는 좀더 밝은 회색 자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이제 이것을 그대로 아래쪽에다 복사만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더 복사를 하면 두 개밖에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조금만 더 사이즈를 줄여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끝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모든 것을 아래쪽으로 그대로 한번더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를 하면 두 번째가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을 왼쪽으로 옮겨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전부 다 오른쪽으로 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전체적으로 오른쪽을 하나하나 맞추기 귀찮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정렬, 맞춤, 오른쪽 맞춤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게 됩니다. 엄청 쉽죠? 여기 있는 것도 그대로 오른쪽으로 복사 여기에 또 똑같은 게 하나 들어가고요. 마지막 하나도 여기다가 에 아래쪽으로 복사만 하면 끝나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뭔가 사이즈가 안 맞아 좀더 완벽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외부 광고 포스터를요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어떤가요? 좀 비슷한가요? 자, 지금 파워포인트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만들어 봤는데 여기에 있는 이런 글들도 하나하나 직접 바꾸셔가지고 만드신 다음에 그대로 비포용지를 인쇄하면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다양한 인쇄자료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쌤은 계속 Why Not PPT 시리즈 계속 이어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